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도다더라. 이십삼 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도다다, 그럽니다. 음, 이때가 어그 일은 그 늦은 아침이죠. 늦은 아침 해가 도다랐으니까 <웃음> 1 5절에 보시면 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소돔에서 어, 손을 잡아 이끌어 냈죠. 어, 이때는 동틀 테니까 일은 어, 새벽이에요. 일은 그러니까 새벽 때. 출소돔이 벌어지고 늦은 아침 때입소알리 이루어지죠 멀지 않은 거리인데 얼마나 롯이 지체를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노세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죠 15절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안오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 어, 지체하는 롯이 구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죠? 여호와께서 한 번도 창세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하기로 한로세에게그 자비를 거둔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창세전에 로색게 은혜를 두셨던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언약 안에서 롯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쪽에서는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조건이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그 공로 이것 때문에 롯의 어떠함, 롯의 머뭇거림 에, 롯의 지치함과 상관없이 이 언약을 기억하사 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롯을 이끌어내셨죠 네. 이게 롯이 지치하면서도 구원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고 사랑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모습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내 쪽에서의 자격이나 근거나 이유나 조건 없이 로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마땅할까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도가 생각을 안 해요 구원받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음. 이 복음에 대한 정말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손길로 롯을 이끌어낸 다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 지시를 해 주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죠 함께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라는 겁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쳐서 너가 얻게 된 생명을 지켜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로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이제 너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끝까지 지켜진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견인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견인차의 견인이 아니에요. 견인, 구들견, 참을인.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지 견인하면 하나님이 한번 영원전에 침발라놨으면 끝까지 어떻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기로 한 그래서 세상에서 나올 마음도 없었던 자를 끄집어낸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환란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 인내가 요구 받습니다. 인내는 뭘 말하는 것이죠? 휘포모네. 인내라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권위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아래 내가 그 안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한다가 인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인내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휘포몬에는 그런 뜻입니다 소돔이라는 땅에서 나올 의사가 없었던 롯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손을 잡아서 끌어냈어요 소돔 땅에서 끌어 나왔으면 그 다음 도망하라는 거예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서 너의 이 일방적으로 얻게 된그 생명을 보존하라. 지켜내라. 소돔땅에서 나왔으면 이제 소돔의 죄악에서 나오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돔에서 나왔고 나왔으니까 여전히 소돔의 죄악에서는 머물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상관없다. 그렇 그런 노체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고발하는 것이니다 롯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라. 그 산으로 도망가. 우리는 우리 번역엔 그냥 산으로 돼 있는데요. 원래는 그 산이에요. 그 산이라는 것은 하하라예요. 하하라. 하하라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나오죠. 그 아마겟돈이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에, 에, 그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치루어지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 신약의 분명한 뜻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롯이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또한 그 예수의 피 아니고서는 구원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가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 받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데는 인내가 요구받습니다 그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지정하신 산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개혁교회 안에서 개혁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구원의 소명부터 해서 영화까지 예수가 다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성령이 그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적용하여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복해 가는 거예요 아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 영화를 이미 다 예수가 이루셨고 나는 그 예수 안에서 이미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완성받은 자구나 그 하나하나를 맛보고 경험해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교리예요 나는 여전히, 여전히 나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아, 이런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이미 나는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완성의 자리에 와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돼요?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봄으로. 살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는 예수를 붙듬음 교리입니다 예수 붙잡음 교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냈으니까 그 다음 은혜 줄 때까지 내가 내 이런 죄악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도 은혜 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하고 안주하고 은근히 체념하고 그것에서 즐기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 건강한 성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로치 갖고 있는 그런 태도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셨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 이미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붙잡음 교리입니다.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과 술과 음란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다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여전히 그곳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끊게 해줄까요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들어와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고 그런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죄악된 곳에 있을 땐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이니까 영원전에 택한 자기 백성이니까 일방적으로 끌어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살려 내내 내 놓으세요. 그러면 그다음은 도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산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 붙들고 너의 너가 얻은 그 생명을 유지하라. 보존받아라.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저 곳에서 끌어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이 나의 죄악된 습관과 나의 죄악된 이런 본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느 날 획가닥하듯이 어느 날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도 안 나게 해놓고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없다 여러분 실망감이 크신데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살아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로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에게로 가라. 그 예수 붙들어라. 그 예수를 붙들면 이미 예수 안에서 이긴 이김의 승리를 너가 체험할 수 있다. 너 것이다 이게. 그거 누려야 된다. 내가 마약과 도박과 술에서 여전히 그곳에서 있으면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싸워야죠. 멈춰야죠.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술에 빠졌던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무나 술을 끊고 싶은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려고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 참 안타깝게도 자기가 아, 그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 자기 집그 거리에 꼭 술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시죠? 그술 좋아하는 분들은 보통 사람은 못, 마, 못 맞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술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답니다. 집그 어, 그 동네 어귀에 들었으면 술 냄새가 그렇게 그냥 견딜 수 없게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술집 맞은편에 그 우유를 파는 집이 있었대요 가서 그 술집을 통과하기 전에 우유를 그냥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먹고 그 거리를 지나갔다 여러분 이게요 웃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성도의 삶은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느 날술 냄새가 딱 끊어지고 담배가 딱 끊어지고 도박이 딱 끊어지고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런 것에서 이미 거룩한 자예요 나는 거룩해요 마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 아니라 너는 안돼넌 틀려먹었어 너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너는 끝까지 안될 거야 이렇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생명을 얻은 이 귀한 생명은 예수에게로 가서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에 대하여 아, 참 성도인 롯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심판 중에 롯의 반응입니다 18절을 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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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 롯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하기에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참 씁쓸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신칭의죠. 문제는 롯의 믿음은 굉장히 유약하고. 너무나 미약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믿음 자체는 구원 받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죠 예수를 믿는 거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얻게 되는 구원이니까 그 믿음 자체는 믿음이 커야 구원 받고 믿음이 작으면 구원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칭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로의 믿음에 큰 하자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롯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롯의 믿음. 뭐가 문제죠? 정말 그 언약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므로 구원 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마음 속에 자기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스스로가 이렇게 보여 내죠 믿음이 예수로 가고 예수로 가득 찬 것이 믿음이어야 되는데 롯의 속에는 예수는 들어왔지만 그 예수가 채워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 원치 않는 거예요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소돔의 자식과도 같은 소아을 바라보고 소아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산으로 도망가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 힘듭니다. 멀잖아요. 그런 가까운 저 성읍, 저 소알 소활,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 비천하다라는 뜻이에요. 어? 나는 예수를 영광스럽게 알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음, 돈이 다큰 걸로 알았지만 이제 예수 만나니까 돈이 별거 아니 하찮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나는 예수는 있지만, 하찮은 작은 저곳, 그래도 그거 밀어 못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그 롯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될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롯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 창세기 13장을 가보세요.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택할 때의 장면이죠. 1 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음, 그 소돔과 고무라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것으로 지금 그. 롯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힐끗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라 바라본다라는 말은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소알까지. 소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어 소알까지 보고 롯이 점점점 그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소알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같은 같은 거예요 형제고 자식입니다 소알까지 그러니까 롯의 마지노선이에요 내가 소돔에서는 나왔어 그런데 그 여우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던 소알 여기 작고 비천하지만 여기까지는 롯이 양보하기 싫은 거지 자 계속 볼까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소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한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이렇게 롯이 소돔에서 지체했습니다. 나올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 수, 순종할 마음이 의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러면 죽어. 넌 창세전에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한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끄집어내죠. 어, 끄집어내요. 소돔땅에서 영원히 파멸할 멸망할 그 도시에서 끌어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은 철로 역정에서 보여주는 것, 크리찬의 삶처럼 아무나, 아무나 장망성을 떠나는 게 아니라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보여주죠. 그리고서는 어때요? 그 여정이 인내잖아요. 이런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로체의 모습과 똑같은데 보세요. 로스는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손길에 의해서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소활까지는 못 버리겠다는 거지 소활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지 소활은 소돔의 차선책이었어요 소돔에서 내가 받지 못했던 나의 그 내가 나왔지만 예수 믿고 나왔지만 교회 생활하지만 여전히 나의 위안 나의 작은 위로는 뭐예요? 소알이에요. 이게 로체 심판 중에 벌어지고 있는 로세 태도고 그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로세 믿음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소활은 무엇일까요? 나의 소활은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중에 롯이 택하고 있는 소활 지금 이 심판 중에 이 마지막 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활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세를 얘기하면 음, 그... 그냥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그냥 그날을 말세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해서 예수님의 재림 요 기간을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또는 말세지 말 그러면 끝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말세는 예수님의 처, 초림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말세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마지막 날들을 살다가 마지막 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 우리가 이 나의 소화를 여전히 지고서 소돔이 주는 매력 그리고 소돔에서 풍겨왔던 그런 향치 여전히 그것에 심취해서 롯처럼 그 심판 중에 소돔과 고무라의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도 나는 소활. 나는 소활. 이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우리,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진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마지막 날들 속에서 지금 나의 소활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나왔지만 세상의 그것에 대해서 젖어들고 있는 발을 떼기 싫어하는 나의 소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켜서 점검받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이 롯의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그냥 롯, 너 구원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한 해서 너는 조, 자격 없지만 구원했다. 이러면 되는데 이 가서 끌어내고 그러니까 천사가 간 이유는요. 롯, 롯 하나 건지려고 간 거예요. 어? 그 우리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이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가자마자 간첩으로 발각돼서 기생 라합 집에서 숨어 있다가 도망왔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정탐꾼으로 갔는데 정탐한 보고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여우수와 이장에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라합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미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가잖아요 응?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천사를 보내서 이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건져냈는데 이 소돔의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롯이 지금 하고 있는 이이이 이, 이, 죄송해요 짓거리를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암흑게야 성도야 너 마지막 심판의 날을 지금 어떻게 맞이하고 있니 그날 마지막 날들 속에서 마지막 날이 너에게 올 때인데 너 그날에 대해서 너 마음 준비 너의 믿음 어디에 와 있니 롯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의 마지막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디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 이게 들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뭔가 미련이 남는 거죠. 42절 함께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신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마지막 날들을 살고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페드로서 3장이에요.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말세는 지금이에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어, 교회를 다니며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말하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아니, 지금 뭐 온다는 주님, 온다는 예수가 언제 오고 있어? 어, 뭐 언제 올 거야? 조롱하죠. 기롱하죠. 농담처럼 여기는 거죠. 그 로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농담으로 생각하죠. 기롱하죠. 비웃죠. 네.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멸망할 세상이 아직도 멀쩡하네, 뭐. 어? 언제 이런 게뭐 불로 멸망하고 뭐 그런, 어, 그런 날이 언제 와? 그러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주의 날, 마지막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어떡하라고요? 힘쓰라. 마지막 날을 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예. 믿지 않는 자들은 비웃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 마지막 날들 속에 살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고 깨워서 살을 해야 되는 것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마라나타 파루시어 주님 어서 오소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하여 거룩한 행실로 죄악과 싸우면서 소돔 내서 나와서 다시 소알이라는 소돔의 죄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알이 아닌 그산 하르막의 돈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수에게로 가서 그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승리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우는 싸움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도적같이 많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롯의 모습처럼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종말이에요 역사적 종말이죠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종말 우주적 종말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역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내가 죽는 그날도 종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일날, 주의 날인 주일날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나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예배 때의 나의 경건이 내가 죽을 때, 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그 죽을 때 맞이하는 나의 경건의 모습과 또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천사와 함께 주님을 올려 오실 때 그때 맞이하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때그내 모습과 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팔짝팔짝 팔짝 뛰면서 주님 손 들고 맞이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 가지면서 오늘 이 예배는 하찮고 등한시여기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않고 그날은 바라보게 했다? 아닌 거죠 내가 죽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가 오늘 지금 나의 예배하는 이 태도와 이 예배 속에서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함께 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 칭의를 거룩함을 예 우리가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구원 받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아니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오늘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지 않을 때그 은혜가 헛되이 헛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폴삭 엎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empty 비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는 논리적 순서와 실제적 순서가 있어요 논리적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게 논리적 순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 순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헛되이 여기지 않는 실제적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인내라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그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죄악에서 계속 끊어낼 마음이 없고 안주하고 있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 순종할 마음도 주실 거다 아니요 순종할 의향이 없는 거죠 어?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죄악을 끊어서 그 죄악이 주는 달콤함과 그 주, 죄악이 주는 순간의 만족들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요 영광스럽습니다 성도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흠뻑 취해서 세상이 주는 그 단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독 다른 구별된 무리가 있는데 이 하늘의 백성, 하늘을 가진 참 소망을 붙든 하늘의 백성인 성도들만이 다른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해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음. 하지 못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은 언제든지 빼앗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이광야의이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이미 하나님 눈에는 다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죄악들을 짓밟아 가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해 가는 것이 거룩한 천성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날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날들을 살아야 날이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 속에서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리라 죄를 즐기려고 했던 그 죄악을 뿌리채 뽑기를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뽑기 위한 구체적인 내 삶을 실천하리라. 결단하고 출발하는 것이 마지막 주님 날과 내가 죽을 때 맞이하는 마지, 주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이를 통한 여러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성도의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지옥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결받고 이제 그 영광의 주님의 삶을 살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서의 형벌에서 나온 것은 인정하면서 죄가 주는 순간에 그 찰나적 만족을 버리지 못하여 늘 죄악 속에 머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죄 속에 무너졌을 때마다 허망함과 좌절로 인하여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되돌아보며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뒹굴었던 곳에 다시 가서 뒹구는 그런 모습처럼 신앙해왔던 것 가슴 아프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김과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건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제는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겼다라는 곳에서 그 이김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그리고 이 구원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팔짝팔짝 뛰면서 주님을 맞이할 기쁨의 구원인지 주여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 때도 이 기쁨으로 하늘로 낙원으로 올려질 것에 대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대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을 가진 자의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맛보는 우리의 남은 신앙 여정들로 주님이 계수하시는그 날들로 채워가는 우리의 신앙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입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승리로 하나님 영광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